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오늘은 제가 아, 여러분께 아, 소화불량치료법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스, 어, 설명드려야 될것 같은 생각에 동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 주변에 보면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렇게 소화불량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나 뭐 젊으신 분들도 많고요뭐 수험생들이나 그 사실 은 노인분들은 굉장히 많죠 어. 그 사실은 그이 소화불량치료법은 그아왜 소화불량이 나타나는 그 과정, 그 이유, 원리에 대해서 조금만 이해를 하셔도 여러분들 사실 소화불량에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져 버립니다. 근데 그 대다수의 분들이 일반인들이 이런 그 소화불량이 발생하는 어떤 그 과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무방비 상태로 이렇게 당해버리시는 어떤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소화불량 치료법은 굉장히 간단하지만은 굉장히 효과가 좋으며 어, 여러분들이 꼭 하루나 이틀 정도 반드시 실행해 보시면 아 어, 몸이 편안해지면서 또 소화가 잘 되는 어떤 그런 경험들을 누구나 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 기존에 뭐 손을 단다거나 뭐 어떤 다른 약을 먹는 것과 같은 어떤 그런 치료 방법은 아닙니다. 굉장히 어, 쉽게 하실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그냥 조금 귀찮지만은 행동으로 어, 모션 동작 혹은, 이 호흡으로 약간 고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제 설명들 잘 한번 들어보시고, 꼭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실행해 보시기 바라고. 사실 저는 그 유튜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보시고 계신 유튜브상에서 대사정후군 치료법이라는 제목, 그러니까 대사정후군 치료법이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을 사실 많이 올려뒀습니다. 올려뒀는데, 사실 이 소화불량이 여러분들이 자꾸 방치하시거나 자꾸 반복적인 체기를 방치하시게 되면, 이게 5년 10년 15년 20년 이렇게 자꾸 지나가다 보면 이거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뭐 변비나 만성설사나 가스실금, 방기정상 트림현상 역류성 어 식도염 뭐 이런 현상까지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어 다른 2차 질병들로 전이가 되게 됩니다 어 전이가 되게 되기 때문에 사실 혹시 이 동영상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조금 아 상태가 좀 심한 편이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꼭 유튜브상에서 대사증후군 치료법이란 동영상을 찾아서 쭉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37, 그러니까 37개 정도의 동영상 을 올려놨는데 굉장히 상세하게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치료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 믿고 오늘 일단은 이 동영상은 단순한 소화불량에 걸리신 분들한테 한번 실험적으로나마 한번 실행을 보시라고 한번 제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소화불량을 치료하려면, 그 사실은, 가스의 흐름에 대해서 사실 여러분이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음식은 무조건 아래로 내려갑니다. 식도와 위장을 통해서 12지장, 공장회장, 대장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항문으로 빠져나가게 되는데, 사실은 음식을 먹고 위장을 통과해서 12지장을 지나면서 이제 소화효소들을, 소화효소들을 만나게 되면 이게 음식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실은, 여러분 생각보다는 엄청나게 많은 가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가스가 실질적으로 우리 영양 공급원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차, 창자 내로 이렇게 흡수가 되기도 하고, 불필요한 가스는 이 코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창자, 창자가 움직이면서 밀어 올립니다. 밀어 올리고, 밀어 올리면서 호흡을 통해서 잉여분의 가스는 조금씩 조금씩,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워낙 소량으로 빠져나가니까 우리가 거의 못 느끼는 어떤 그런, 어, 형, 어,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가스의 실체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설명을 드려도, 그거는 그 분명한 사실이고, 그 일단은 그, 그 부분을 좀 생각해 이시다 그러니까 음식은 먹으면 내려가고, 계속 내려가야 항문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가스는 창자에서 발생하면 코로 빠져 나오는데, 체에다 소화불량이 나타났다. 이거는 뭔가 하면, 자, 사실은 가스의 이동 흐름 체계가 차단됐다. 그러니까, 박혀버리면 어떤 현상이 보면 창자의 압력이 올라가게 됩니다. 사실 이게 어느 부분에서 주로 일어나는가 하면 주로 위장 쪽에서 그러니까 식도와 이거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이 그림을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 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식도가 이렇게 있고 여기 위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위장이 이렇게 있고 식도와 위장 사이 위식도 과략근이라고 있습니다. 위식도 과략근 그러니까 사실 이 위식도 과략근이 사실 여러분들, 크, 뭐 어떤 이유든 간에 이 폐가 양쪽에 있던 폐가 이 위장을 살짝 누르는 어떤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허리를 너무 이 계속 수그린 상태로 오래 있었다. 혹은 호흡 불량이다. 혹은 뭐 신경을 너무 많이 쓰면서 신경을 많이 쓰면 호흡 불량이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하여튼 자세불량도 이게 될수 있고 운동부족도 운동이 너무 부족하면 폐가 자꾸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나중에 이제 대사증후군 치료법이란 걸 들어보시면 제가 하는 말을 조금 더 공감을 하실 수 있습니다. 폐가 이렇게 양쪽에 있는 폐가 어 위장 상단을 살짝 누르기 시작하면 이 위식도 가렸근이 정상적으로 개폐 동작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을 할 때마다 폐가 수축 팽창 수축 팽창하면서 어 여기 보면 활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 어, 이활 이 모양으로 이렇게 오르락 내락 되어 있는 거 있죠, 그죠? 어, 이 부분이 이제, 어, 횡경막인데, 그 폐와 그 아래쪽에 있는 창자를 구분 짓는 얇은 근육막입니다. 그러니까, 폐가 수축 횡창하면서 이 횡경막이 아래에 있는 장기들을 눌렀다 뗐다, 눌렀다 뗐다 하면서 음식은 계속 밑으로 내려 보내고 가스는 위로 올려주는, 어, 그런, 그,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 위장 상단을 살짝 누르게 시작하면 가스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식도 쪽으로 식도 쪽으로 못 빠져 올로못 나오면서 어떻게 되냐면 위장의 압력이 그러니까 위장과 다른 아래에 있던 창자들의 압력이 슬슬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압력이 팽창되기 시작하면서 그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순간적이지만 창자가 어느 특정한 부분 소장 상단이나 하단이나 이렇게 살짝 뻥 하고 팽창이 되는 현상이 가끔가다 나타납니다. 여러분그 팽창이 딱 일어나면 전체 장기에 운동 기능이 갑자기 현재히확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창자가 안 움직이면 우리가 묵직한 게 배가 아프다 아프다 뭐 몸살 현상이 나타난다 뭐 머리가 띵해진다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니까 러그 사실 신진대사가 어 정상적으로 못 일어나면서 피도 혈액순환 장애와 피가 정상적으로 못 움직이고 가스의 이동을 하도또 일순간적으로 갇히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소화불량이 나타나버립니다 그러니까 가스가 정상적으로 코를 통해서 빠져나오고 있으면 우리 몸은 굉장히 가벼운 상태가 됩니다 근데 가스가 정상적으로 못 빠져나가면 음식은 무조건 내려가게 되있습니다 여러분 뭐 음식은 안 내려가면 사람은 무조건 죽게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변이 안 나오면 죽는 겁니다 그죠? 근데 가스는 안 나와도 견딜 수는 있는데 점점 창자의 운동 기능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만성 소화불량 뭐또 심지어 우측 하단 소장 우측 하단에 팽창 현상이라면 만성 설사가 나타나고 대장 쪽의 팽창 현상이라면 극심한 방기 증상.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가스 실금이라는 어떤 그런 병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방귀가 나오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 하루 종일 트림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고 코가 늘막히시는 분들. 혹은 후두 쪽에 항상 갈갈한 어떤 그 가스가 정상적으로 못 빠져나오면 어, 여기 막 치, 그, 가래가 계속 끼거나, 혹은 기침 현상에 시달리시는 분들, 막 이런 현상들, 심지어 감기도 동일하게, 어, 감기에 잘 걸리시는 분들이, 어, 이 가스의 이동 흐름에 문제를 나타내기 때문에, 가스가 자꾸 폐로 들어 흘러들어가 버리는 그런 현상 때문에 감기에 반복적으로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 그런 분들은 뭐, 2개월, 1개월 혹은 2개월 한 번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감기에 걸리죠. 그죠? 사실 감기에 걸리면, 가스만 정상적으로 뽑아내도 약을 안 드셔도 치료를 할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 소화불량을 일단 어떻게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어, 이 소화불량을 치료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어, 두 가지를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는 어, 자세와 동작 그리고 한 가지는 호흡법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숨을 쉬니까 그냥 쉰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불량 호흡을 하고 계십니다. 잘못된 호흡을 하고 계세요. 그 사실은 우리가 호흡이라는 그 한문으로 이렇게 보면, 내쉴 호에 들이마실 흡이라는 한문으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내 쉬는 호흡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외국을 꼭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 쉬는 호흡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많은 분들은 들이마시는 호흡이 더 중요할지도 모른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계세요. 잘못된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 이게 좀 재미삼아 말씀드리지만은 죽을 때, 막 폐렴이나 폐암이나 이제 어떤 몸이 완전히 이제 노쇠해서 죽을 때 마지막에 어떤 현상이 벌냐면 공기가 들어왔다가 못 빠져나가면서 호흡이 멈춘다는 거예요. 그 사실은 나이를 먹게 되면 자꾸 폐가 커지거든요. 그리고 심장도 커지게 됩니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폐가 커지고, 왜냐하면 혈액순환에 서서히 그 혈관구조에 문제가 슬슬 나타나고, 창자에도 문제가 나타나고, 가스의 흐름에도 문제가 나타납니다. 점점 혈액순환이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심장이 커집니다. 동일하게 폐에도 피가 계속 들어갔다가 심장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폐도 동시에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쉬는 호흡에 관심을 안 가지면 반대로 내 쉬는 호흡을 관심을 가지면 여러분들 수명이 최소한 5년에서 10년 정도는 수명이 더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그 부분도 또, 또, 꼭좀 기억해 주시고 자 호흡은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폐의 수축 팽창 원리를 조금 이해하셔야 됩니다 폐가 여러분처럼 여러분의 생각처럼 이렇게 폐가 탁탁탁탁탁 탁, 탁, 탁, 탁, 탁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못 생각하지만, 폐가 막, 계속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막, 뛴다, 이러면 폐가, 이제, 피가 막 강하게 돌면서 폐가 뛰지만, 평상시에는 폐가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폐는, 한마디로, 사실은, 물결파동의 원리. 그러니까, 우리가, 저, 강물에다가, 혹은 호수에다가, 물을, 잔잔 호수에다가 돌을 탁 던지면, 물결파동이 촤 이렇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뇌실호, 이가 바람을 불게 되면, 자 이렇게 바람을 불게 되면 폐가 어떻게 되나 하면 이렇게 뭐이 정도까지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냥 살짝 이제 과장해서 들렸다가 다시 내려앉습니다. 그러니까 약 3초에서 4초 정도 들렸다가 이렇게 내려앉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자꾸 반복적으로 짧은 호흡을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짧은 호흡이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내쉬는 호흡은 거의 신경을 안 쓰고 들이마시는 호흡만 굉장히 자주 하게 되고 또 거의 무호흡 상태 그 호흡을 잘안 해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사람들이 호흡이 극히 약해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호흡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내쉬는 호흡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불고 나서 가만히 있는 겁니다 불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폐가 이렇게 살짝 들립니다, 살짝 이 정도까지 안 들리는데 그냥 설명을 차원에서 폐가 이렇게 들립니다, 이렇게 들립니다. 그걸 가만히 있으면 폐의 무게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폐가 떨어집니다. 떨어지면서 어떻게 하면 공기가 알아서 들어와요, 알아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잘못 생각하면 공기를 자꾸 심호흡을 한다고 하면. 이공 막, 궁확 들이마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여러분들. 그억 복식호흡이다, 이렇게, 뭐, 폐호흡이다, 이러면서 굉장히 그런 분들 하는 분들, 모르겠습니다. 건강한 분들한테는 그런 게 좋을지도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반복적인 소화불량이 나타나시는 분들은 절대 그런 호흡을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어. 일단, 내쉬는 호흡에만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들이마시는 호흡은, 그냥 별로 신경 안쓰셔도 돼요 여러분 그냥 생전에 필요한 만큼만 살짝 어떻게 해요? 살짝 들이마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가만히 계세요 입, 입을 벌리셔도 되고 다물어도 됩니다 그냥 자몇초 정도? 5초에서 10초 정도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폐가 자동적으로 떨어지면서 공기를 끌어당깁니다 굳이 안 들이마셔도 안 죽어요. 절대 안 죽습니다. 굳이 안 들이마셔도 폐가, 폐의 무게가, 양쪽의 폐가 약 1kg씩. 굉장히 무겁습니다. 사실 생각보다는. 탄탄하고, 이폐 속에는, 그 우리가 스폰지 모양의 어떤, 완전히, 그, 뭐, 성명구조라고 해야 되나? 막 거물 모양의 이런, 그, 어떤, 말랑말랑한 어떤 그런 이 콱! 들어차 있습니다. 아, 어, 거기서 이제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고, 또 끊임없이 피가 산소를 만나기 위해서 폐로 들어왔다가 다시 심장으로 갔다가 다시 대동무역을 통해서 이렇게 피를 쫙쫙 쏴주거든요. 그게 어때요? 폐의 이동 원리, 자 물결 파동의 원리를 잘 적용을 하시는 겁니다. 어, 가만히 계시는 겁니다. 한, 최대한 참아보세요. 한 5초에서 10초 정도 참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짝 들이마셨다가 다시 내보내는 겁니다 자 들이 마시는 것 보다는 내 쉬는 걸약 2배에서 3배 정도 조금 더 약간 더 강하게 하십시오 들이 마시는 것 보다는 내 쉬는 걸 조금 더 강하게 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호흡법을 꼭 실행 하시는 겁니다 실행 하시는 거고 이 호흡법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모션 동작을 꼭 실행해야 되는데 자, 모션 동작을 어, 해야 되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아, 이 병에 걸리신 이유가 하, 폐가 살짝 그러니까 뭐 과도하게 커졌다기보다는 약간의 폐 확장증 증세가 어, 여러분들이 나타납니다. 이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거나 하면 호흡 불량으로 인해서 폐 확장 증세가 약간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이걸 다시 그 피를 이 위쪽 방향으로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 복부에 있던 배에 몰려 있는 피 그러니까 창자가 팽창됐다 그러면 그 창자가 단단해지거든요. 단단해지기 위해서 또그 창자를 움직이기 위해서 과도한 피가 그쪽으로 몰리게 됩니다. 몰리면서 점점 더그 뭐라 그럴까. 그이 위쪽에 존재해야 될 피가 복부 쪽으로 자꾸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이게 악순환이 반복되게 돼요. 어. 그 사실은 소화불량이 나타나면 무조건 누운 상태로 하루, 그러니까 뭐한 대여섯 시간 이렇게 있어 버리면 회복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분들이 그런 적극적인 자세 제도를안 취하시죠. 그죠? 어. 사실 뭐 체했을 때 그냥 하룻밤 정도 자고 나면 낫는 경우도 있고. 어. 우리가 그런 걸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모션 동작을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아. 자, 한번 설명 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호흡은 법꼭 기억해요. 주 여러분들 가스가 나온다 안 나온다. 저 저도 사실은 그러니까 이 식도에 그러니까 위장에서 식도에 올라온 가스를 인위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아주 독특한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아, 기술을 갖고 있는데 이걸 뭐 보여드리는 거, 자랑삼아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가스가 실제로 나온다. 그 여러분들 이러면 바람이 나오면서 사실은 바람이 공기와 함께 식도에 있던 이 여기 보면 여기 여기 뭔가가 위식 아 이제 이제 후두덮개라고 합니다. 후두덮개라고 하고 여기 목구멍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기관과 식도로 이렇게 나누어져요 그 아래로 내려가는 그 길이 두 가지가 있어요 폐로 들어가는 기관이 있고 위장으로 내려가는 식도가 있습니다 그니까 위장에서 가스가 계속 올라오게 됩니다 올라오게 되고 식도 쪽에 이렇게 올라왔다가 우리가 폐가 수축 팽창하면서 수축될 때이 식도 상맨 꼭대기에 있는 그 식도 협착점이 있거든요 폐가 수축되면서 이어 입 구강 속에 인두 부분이라고 있는데 그쪽에 압력이 걸리면서 식도 협착점이 살짝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스가 우리가 호흡을 하면서 공기와 함께 가스가 호호흡합되면서 이렇게 코를 통해서 빠져나옵니다. 이거 빠져나오다가 코에 이렇게 자꾸 들러붙으면 코딱지가 생기고 뭐 입술에 이렇게 들러붙으면 입술에 하얀 게 이렇게 끼는 게이 가스의 결정체예요. 가스의 결정체데 인 사실 이게 계속 코에 붙으면 뭐 콧물이 계속 생기고 이 가스가 약간 유독성이 있어요. 그 몸속의 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게 폐로 들어가 보면 폐에 흡착되면서 감기를 일으키나 폐렴을 일으키나 는거 폐암까지도 뭐 폐에 물이 차는 현상까지도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부분도 혹시 이 병에 걸리신 분들이 있으시면 대사정군 치료법 동영상 찾아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치료에 굉장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 가스가 올라오는 그이 부분에 대해서 자 호흡법 자, 가스를 제가 인위적으로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보세요. 자, 이게 무슨 동작인가요? 제가 바람을 이렇게 내보내는 게 아닌데, 요 물론 바람도 나오지만은 상당히 그 식도에 몰려있던, 식도까지 올라왔던 가스를 인위적으로 일순간에 다 뽑아내버리는 그 동작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웃음> 자, 뭐, 이, 이, 뭐, 가스가 나오다가 갑자기 폐로 약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폐, 가스를 이제 밀어내는 동작인데, 이러면서, 자, 이 소리가 들리는지 모르겠다. 소리가 들리는지 모데 이렇게 인위적으로 가스를 뽑아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분, 뭐, 이거 참 설명드리는 참 애매해요. 대사전분 치료법에 약간 설명은 드려놨는데, 하여튼 이용하실 분들은 잘 이용해보시고, 아, 동영상이 조금 길어지는 것 같아서 두 번째 동영상에 다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